완벽하게 뭐야 무게를 느끼지 않으며 실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렇죠. 네,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에요. 아 잘했어요 어,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정리 한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네. 그럼 봅시다 뭐였냐면 오늘 네. 자 오늘 한거 중에서 어 한몇 가지만 기억남는 거어 한번 두세개 정도만 얘기해 볼까요? 네. 어, 어. 떤게좀 기억이 나나요? 그 브라이터 아, 브라이터. 예, 아 중요한 네. 거였지. 밝은, 밝은 네. 거 하고 예, 네. 네, 밝은 거 하고요. 네. 저거 미식인 줄 알았는데 라이스 았 네. 줄 알았고. 그렇죠? 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예. 아요또 뭐가 있을까요? 선생님 이 아까 이거. 전에 어 이것만 알면 우리가 실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. 오늘 막 그랬던 거 어떤 거 있어요? 어 위에 거 위에 거. 어 위에서 어떤 거? 위에서. I I get 그거 g 어 get 어, get 그거, 그거 그게뭐 뭐였어요? 뭐였어요 어 그거 어. I get mad 하면은 에? 화가 나고 네? 그 다음에 I am g e t t i n g I am dering 하면은 화가나 있는 상태고 그렇죠 아, 나는 나이고 그렇죠. 음.